어... 울렁거려... 도할것같아그 눈동자... 대체 뭐야... 완전 기분 나쁘게... 다들 괜찮아? 끝난 것 같으니까 눈좀 떠봐! 왜... 어, 어, 왜... 왜들 그래? 눈좀 떠보라니까? 한기남 아저씨! 허유미! 전혀 반응이 없네... 뺨을 때려도 꿈쩍도 안 해... 단순한 기절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 눈동자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건가? 하지만 난 멀쩡했잖아 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웃음> 인간치곤 튼튼해 보이는군 과연 누님의 말대로야 약탈할 보람이 있겠어 누, 누구야? 누가 말하는 거야? <웃음> 붉은 물거품들이 또 사람의 형체로 변해가고 있어 설마 그때 본차원인가 아니, 틀렸다 나는 누님의 동생 누님을 대신해 보물을 챙기러 왔지. 그리고 겸사겸사. 더큰 보물을 낳기 위해서 말이야. 너 설마 에리를 나로? <웃음> 받아라 척수야! 누님이 원하는 보물! 이 몸이 약탈해주마! 보수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너무 늦었어요 저수지가 없어요 한기남씨도 경감님도 있는데 저수지만 납치됐겠지 널 깨워내기 위한 미끼로 말야 예상 못했던 건 아니잖아 일단은 진정하고 진정?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내 친구를, 가족을 빼앗겼는데 당장 쫓아가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깐, 지금 네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 평소보다 많이 격양되지 흥분해도 억누를 수가 없고 그게 다 인간적인 부분이 강해져서 그래 내 의식과 네 의식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그게 결과적으로 너와 나의 합체까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요? 이성적이지 않으니 관두라고? 무모하니 구하러 가지 말자는 건가요? 그래 맞아 지금 이대로는 승산이 없어 그럼 당신은 남으세요 저 혼자라도 구하러 갈 테니까 에리 너 no. 답답하네요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말은 하지 못해도 마음이 통했던 예전이 더 꿈요. <웃음> 주위에 닿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대행자들까지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안개를 퍼뜨리는 이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겠죠 저수지를 데려간 대왕왕이요 <웃음> 내히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세요 혼자로도 충분하니까 응. <웃음>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신나는 춤춰보죠 <웃음> 빵야! 미끄러지면 쏠게요 꽉 잡으세요 비켜요 같이 빙글빙글. 하. 이랏 이랏. 전동처럼 그리고 분수처럼. 조심 미끄러지며 솔피 잘 따라오세요. 길이 열렸네요. 얍! 닭띠, 차원우! 쏘세요? 쏴? 아직이요? 날려줄게요. 더 쏠게요! 한번 더! 쏘세요? 빵야! 더 쏠게요! 저건, 대양왕이 아니군요. 하지만 안개는 저 차원종에게서 나오는데. <웃음> <웃음> 냄새가 나는군 내 눈인 것 같은 태양의 냄새가 너냐 네가 누님의 염원을 이어줄 보물이냐 그러는 당신은 납치범인가요 함선에서 데려간 인간 어디에 있죠 낚인 <웃음> 주제에큰 소리는 보물을 되찾고 싶은가 그럼 내게서 약탈해봐라 아니면 내가 네 녀석을 약탈해주지 주신성 폭발 읏, 파도를 박차고, 슉! 아흥, <웃음> 앞뒤, 좌우로, 빵야! 잘 따라오세요. 강해, 그래도 대왕왕만큼은 아니야. 이 정도라면, 그 아이, 플로프와 비슷한... 플로프? 그건 누굴 말하는 거지? 방금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났다. 내 누이, 작고 튼튼한... 내 동생의 냄새가 동생? 그 말은 당신이 플로프의 오빠? 그 아이에게 대항왕 말고 다른 가족도 있었던 거군요 <웃음> 그래, 그런 거였나? 너였어 네가 우리 가족의 원수였던 거야 너님이 그러셨지? 너희가 인간에게 속았다고 그래서 스스로 물거품이 되었다더군 아니에요 속인게 아니라 다쳐라이약탈자놈 감히 내게서 누이를 약탈하다니 절대 사라지지 않을 내 소중한 보물이었는데 용서 못한다 나는 약탈당하는 쪽이 아니야 다시는 약탈당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 모습은 플로프 때와 같아요. 당신도 오염 이상을 뒤집어 쓴 건가요? 미쳐버린 바다여소서라 반드시 복수해주지. 너도 물거품이 되어라. 전동처럼, 그리고 분수처럼. 타이밍을 맞춰보죠. 이 흐름을 따라서. 앞뒤 좌우로. 이 정도냐?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주제에 찰돈 내게서 노이를 약탈해갔구나! 그, 그, 이대로 당하겠어요. 그때처럼 제삼 위상력을 쓰지 않으며 방울씨, 제안을 풀어주세요. 얼마든지 폭주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야, 말했잖아. 내 의식과 네 의식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그게 결과적으로 너와 나의 합체까지 약하게 만들었어. 지금 이대로는 각성은 커녕 복주도 모리야 그런, 그래서 승산이 없다고! 뭘 속닥거리는 거냐? 날 두고 그럴 여유가 있나보지? 그렇다면 이제 그만 끝내주마! 약탈의 시간이다! 나의 촉수여! 너희의 원수를 바다 속으로 끌어들여라! 하늘의 먹구름들이 촉수로! 이건... 피할 수 없어! 일어나, 눈을 떠 이럴 시간 없어 벌써 날이 밝았다고 일어나라니까 여, 여긴... 내가 어떻게... 분명... 당한 줄로만 알았는데... 당했어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졌지 그리고 잡혀가려는 걸 내가 빼돌렸어 미리 넓혀둔 호수를 통해서 말이야 호수... 당신이 만든 웅덩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이동거리가 짧잖아요 쓸수 있는 시간도 짧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가 봐 훨씬 멀리 단숨에 갈수 있게 됐어 아마 이것도 너와 합체가 약해진 탓이겠지 그랬군요 그건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 네가 잘때 이것저것 시험해 봤는데 무한정 멀리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본 데가 아니면 갈수 없는 것 같아 거기에 데리고 갈수 있는 사람도 한명 정도 <웃음> 왜 그래? 왜또 그런 표정이야? 패배주의로 가득한 나는 뭐라도 안 된다는 그 표정 말이야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구하려는 마음만 앞서서 대책도 없이 달려들기나 하고 결국은 보기 좋게 져버렸죠저 수지는 더더욱 먼 곳으로 가버렸고 게다가 붙잡혀서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 뻔했죠 저 혼자만의 몸이 아닌데 정말 미안해요 마음에 안 들어 여전히 그때랑 변함이 없구나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 살려준다는데 자기가 더 적선하듯이 굴고 말이야 저는 그럴 생각이었던 게 지금도 그래 또 자기만 잘못했다는 듯이 그러잖아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면 나와 한 몸이라면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잘한 거 없었어 미리 알려주거나 경고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럴수록 태양원의 눈에 띌까 봐 두려웠어 이곳에 오고 나서 계속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거든 이쪽이 그 시선을 의식할수록 대양왕의 존재가 강해질까봐 그랬던 건데 결과적으로 괜한 걱정이었어 애당초 주인님이 대면의 장을 마련해줬던 것 같고 그러니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지마 나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진 도와줄 테니까 아,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졌네요 처음 만났을 땐 일부러 밉살스러운 소리만 했잖아요 대체 언제적 얘기를 그 후로 얼마나 지났는데 어쨌든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괜찮아졌나 보네 그럼 다시 나가자 네가 자는 동안 대책은 우리가 세워뒀으니까 우리? 경감님이나 한기남씨가 깨어난 건가요? 아하하하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미니휠? 통신기가 수리된 건가요? 그나저나 가면을 쓰신 그쪽 분은... 벌처스의 김가면이라고 합니다. 한기남 사원님의 후배죠.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시간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서요. 잘 들리십니까, 에리우원님? 상황은 같이 계시는 방울씨라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원래는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께 브리핑을 들으셔야 할 텐데 그분은 현재 백야의 요새 쪽에 계신 클로저 분들을 지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기남 사원님께 연락을 취하던 제가 대신 브리핑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미숙한 부분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전혀 미숙하게 안 보이시는걸요? 한기남씨가 후배라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정말인가요? 자주 그런 소리 듣습니다. 제쪽이 더 선배 같아 보인다고요 그래도 한기남 사원님은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기남 사원님의 동료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벌처스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에, 그래요? 정말 선배를 좋아하는 후배님이군요? 지금 하신 말씀 한기남씨가 깨어나면 꼭 들려주세요 말로 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마음도 있으니까요 이거 참 알겠습니다 에리 유원님은 다 꿰뚫어보신 것같군네 저격수라서 눈이 좋거든요 하 <웃음> 그럼 최고의 저격 포인트로 안내해드리죠 그곳에서라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디로 어떻게 돌파해야 적들이 있는 지구의 산맥에 갈수 있는지 가요. 성대한 수화! 그 보여드릴게요. 으악! 으악! 길이 열렸네요. 적들! 대양왕과 그 수화는 현재 지구의 산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유니온의 전 총장 미하엘 폰키스크도 있고요. 그곳에 있는 수호자의 재단으로 운명의 문을 열고 위대한 의지를 강림시키는 것. 그 모든 게미하엘 폰키스크 자신이 계승의 의식이라는 걸 치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징그러울 만큼 변함이 없네요. 그토록 한결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제주인데 말이죠. 공유받은 문서로... 포기는 했습니다. 에리 유원님과 미아엘 폰키스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신서울지부 클로저 분들과 합류해서 악연을 매듭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네,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니까요. 현재... 납치된 저수지씨 말씀이시군요. 그분도 지구의 산맥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공지 팀분들께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잘하셨어요. 괜히 작전에 찾을만 생길 테니까요. 얼음평원에서 대규모 전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클로저 네개 팀이 다시 결성된 울프팩 팀분들과 같이요. 네. 미하일 폰키스트가 무슨 수를 썼는지 몰라도 이성이 없는 대행자들을 통솔할 수 있게 되었다더군요. 그 바람에 남극 전역에 잠들어 있던 대행자들이 수천, 아니, 수만 가까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18년 전의 최종 결전이 남극에서 재현될지도 모르겠군요. 원래는 저도 합류해야 하겠지만, 죄송해요. 저는 그 틈을 노려 산맥에 진입하겠어요. 이기적이라 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저수지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에리 우원님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혼자 해내고 계신 거니까요 그리고 동료를 구하려는 자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적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용서치 않을 거예요 고마워요 역시 위험이 있으시네요 하하하하하 <웃음> 가면을 써도 가려지지 않는 노안이라서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습니다 제 지시를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신성 폭발! 이 빗방을 이 걷어주겠어 을 주름을... 따라서 어? 활짝 펼쳐져요더 세게 같이 빙글빙글 어? 더 높이 타이밍을 맞춰보죠 아꽉 잡으세요 앞뒤, 좌요 미끄러지며 떨게 아 알싸, 현란하게 아더 세게 같이 빙글빙글 꽉 잡으세요 얏. 아직이요 어지럽죠? 마침내 눈을 떴노라. 가려져 있던 의식이 다시금 날아올랐노라. 우리는 대행자. 새벽녘 가장 빛나는 별을 따르던 천상의 군단.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서 떨어진 뒤우리 또한 추락하였으니. 오래도록 감내해야 했던 구력들. 우리는 기억한다. 궁주림을 못 이기는 짐승으로 전락하는 구려 거짓된 주인에게 복종하는 구려 그러나 이제 구려의 시간들은 끝나고 마침내 우리는 다시 일어선노라 일어서라, 천상의 군단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을 섬길 때가 왔도다. 환호하라, 새벽의 전사들이여. 이제 다시금... 떨어졌던 영광과 명예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정말 이성을 되찾았군요. 저 많은 수가 지휘관급 개체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이런! 죄송합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안내해드렸는데 예상보다 적들의 진군 속도가 빠르군요. 조금 오해하겠지만 다른 루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차라리 잘됐어요. 다들 싸우는데... 혼자만 빠져서 마음에 걸렸는데 여기서 조금이나마 거들어드리도록 하죠 다 쓰러뜨리는 건 무리더라도 지휘관 급만 저격하는 건제 장기니까요 세계 당기 전동처럼 그리고 분수처럼 <웃음> <웃음> 다이밍을 맞춰보죠 <웃음> <마쳐보죠. 웃음> 비카요이 흐름을 따라서 빵야 얏! 야긴, 루프예요! 어. 어... 두, 렵다 실로 두렵도다! 퇴각! 퇴각하라! 물러서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쯤이면 되겠군요... 제 쪽에 있는 진영은 무너뜨렸어요... 뭐, 그런다고... 별티도 나지는 않겠지만요... 아, 아닙니다! 확실히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 지휘관급 개체들 서로의 정신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영향을 받아 신서울지부 쪽에서도 사기가 저하되었다더군요 같이 싸우는 분들은 모두 다 느끼셨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해주는 요원님의 활약을요 그래요 저격수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네요 그럼 다시 출발하도록 하죠 산맥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구의 산맥 그래요... 여기가 거기였군요. 응? 음? 알고 계셨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불렸는지는 몰랐지만요. 대전 때 아자젤과 대행자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죠. 저는 구경도 못해보고 평원에서 죽었지만요. 그러셨군요. 그때... 수많은 클로저분들이 아까 그 평온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김가면씨 그나저나 여기가 인기 명소가 될 줄은 몰랐네요 미하엘의 교단, 대양왕의 클로저들 이렇게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다 몰려오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도 다그 오파츠 때문일 겁니다 반세기 전에 산맥의 심층부 소호자의 재단에서 지구의 원반이 발견되었으니까요 지구의 원반? 그게 뭐죠? 인류에게 위상력을 보여 했다는 물건입니다 저도 트레이너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전술 어드바이저에게 들어서 알게 됐죠 실제로 한때 데이비드 리라는 테러리스트가 이 원반으로 전세계의 위상력을 제어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막은 건가요? 네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검은양팀과 늑대개팀에 의해서요 물론 그분들이 잘 싸워주신 것도 있었지만 데이비드 리가 끝까지 원반을 제어하지 못해 폭주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신의 힘을 넘본 대가였던 걸테요 그리고 지금은 그 힘을 미하엘이 넘보고 있다는 거군요 계승의 의식이라 했던 게 바로 그거였나 보죠? 그렇습니다 교단은 그런 미하엘에게 협력하는 모양이고요 다만 대양왕도 원반이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테여왜 다른 곳을 두고 지구의 산맥에 온건지 이곳에서만 실체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방울씨? 방금 뭐라고요? 전방에 환영 인파가 있어 일단은 가면서 얘기해 알았어요 앞장서세요 이그 빛방울 걷어주겠어 타이밍을 맞춰보자 미끄러지며 쏠피요. 같이 빙글빙글. 훌쩍 아 <웃음> 꽉 잡으세요. 거슬걸요. 같이 빙글빙글. 박차고, 슛! 오세요 나요. 슛! 으세요너 세게! 오세요 타이밍을 맞춰보죠 행태가. 행눈가지 말고 따라와. 미로의 환영 속을 해내고 싶지 않으면 확실히 이상한 곳이네요 감각들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갔다간 금세 길을 잃겠어요 다른 클로저분들은 괜찮으신 건가요? 예, 각 팀마다 대비책을 세워두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왔을 때 어지간히도 고생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원님께도 주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필요가 없어진 모양이군요 그러게요 든든한 길잡이가 있어서요 기왕 안내하는 거 설명도 해주시겠어요? 왜 여기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기에 쌓여있는 돌들 보여? 너희가 발음할 수 없는 문자들이 새겨진? 저 돌들에 정신을 현혹시키는 효과가 있어 내성이 없는 인간에게 환각과 환청을 일으키는 정도지 그런데 이걸 증폭시키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그것도 환상이 실제한담 있게 만들만큼 강렬하게. 그건 마치 팬텀 나이트 같군요. 남극의 밤에 실체화되는 환각 현상 말입니다. 팬텀 나이트. 신서울 지부는 그렇게 불렀군요. 잠깐, 방울 씨. 아까 그랬죠. 대양왕이 이곳에서만 실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혹시 그게 저 돌들이 일으키는 현상 때문인가요? 그래. 대양왕과 그 수환은 이 땅에 마련된 대면의 장. 너희가 말한 팬텀 나이트라는 현상으로 실체를 가지게 됐어 본신에 비하면 미약한 화신들이지만 오래된 제약을 뛰어넘는데 성공했지 아마 플로프 때처럼 동맹인 기계왕도 도움을 줬을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강림한 몸들이 지극히 불안전했다는 거야 실체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환각이고 그 환각조차 밤이 지나면 물거품으로 돌아가니까 의지는 강한데 의지를 담을 그릇이 약하단 거네요 그래서 대신할 그릇을 찾아 지구의 산맥까지 온 거고요 그래 그런 거지 어쨌든 이제 이 미로의 환영을 누가 꾸몄는지 알겠지? 대양왕이 부르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자신에게 오도록 <웃음> 친절하시네요 어지간히도 얕보였나 보죠? 하지만 사양하지 않을게요. 저수지에게 데려다주기만 한다면요. 네, 차라리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미로 밖에서는 교단과 클로저들, 미알의 세력이 한데부딪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축장이죠. 휘말렸다간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 이대로 심층부까지 내려가시죠.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을 맞춰보죠. 그 이빗방울 걷어주겠어요. 꽉 잡으세요. 이 흐름을 따라서! 따라서. 한번더 날려줄게요. 한번더 활짝 펼쳐줘요. 더세게 야, 예? 날려줄게요 쏘세요 그 마음까지 태워주지 어지러죠 타이밍을 맞춰보죠 파도를 박차고 슛! 세개 당기듯 예? 더 세게! 활짝 펼쳐줘요 루피예요 쏘세요 얏. 활짝 펼쳐줘요 더 쏠게요 얏. 이 흐름을 따라서 그 마음까지 틀어주지 타이밍을 맞춰보죠 어디? 성대한 소화 보여드릴게요 예 꽉 잡으세요 더 세게 팽팽하게 길이 열렸네요 어지럽죠? 한번더더 아. 세게 하도를 박차고 슉 여긴 루피에요 아. 어지럽죠? <웃음> 더 세게 아. 아. 현란하게 그, 그 한번더그마 태워주지 아. 날려줄게요 더 세게 춤춰보죠 나요 추워 이렇게 추워서는 도저히 잘 수가 <웃음> 깨어났나 보물 너, 너는 그 축수 괴물 여긴 어디야 날 어디로 데려온 거야 <웃음> 기운 한번 넘치는군 약해빠진 인간주지 아니 이 정도로 변이 되면 인간이라 부를 수도 없으려나? 동맹녀사 실로 재미난 장난감을 만들고 이래서야 누님이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덕분에 톱니바퀴의 군단과 우리 사이가 미묘해졌다고 뭐야? 아까부터 무슨 알수 없는 소리만 됐으니까 풀어줘! 나 같은 거 잡아서 어디다 쓰려고! 어디긴! 그 약탈자 놈을 끌어내는 데 써야지. 척 봐도 알겠더군그 녀석도 나와 같다는 걸. 가족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그러니 선아. 너를 데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기로 올 거다. 그때야말로 내누이의 복수를 해주지. 내 속에도 이 고통을,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마. 그만둬. 대리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봐 그때는 너 죽고 나죽 거야. 가만두자.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어쩌나 배포가 마음에 드는데 점점 더 넘기기가 아쉬워졌어 지금 그말 진심으로 한 것이냐 누님 어, 언제 온 거야 사랑하는 나의 동생 네가 내 보물을 탐낼 때부터 왔단다 그래서 아직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구나 정말 그 보물을 넘기지 않을 셈이냐 붉은 물거품... 이 검은 안개는... 너... 그때 에리를 노렸던 그 차원종이지? <웃음> 그렇단다, 사랑스러운 아이야. 여미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그 모습... 역시 내가 눈독을 들인 보물답구나. 그렇지. 인간치고는 마음에 든다니까. 아, 그렇다고 누님의 보물을 넘보겠다는 뜻은 아니고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나한테 가장 큰 보물은 언제나 누님인 거 알잖아 알지 알다마다 나의 동생 네가 내 보물과 가까워 보여서 심수를 좀 부려봤을 뿐이란다 사과의 의미로 너에게 어울릴 것 같은 이름을 내려주마 데비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약탈했던 해적의 이름이지 이름이라니... 눈이... 괜찮은걸? 그건 위리한 그분께서 금지하신... 괜찮단다! 이제 곧이 어미의 염원이 이루어질 터 언제까지 아버지의 근기에 얽매일 순 없는 노릇이지 지금부터 슬슬 독립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웃음> 그래... 눈님의 뜻이 그렇다면 난 따를 뿐이야. 데뷔 조언이라고? 마음에 들어! 앞으로 날 그렇게 불러줘. 그러는 누님은 누님도 생각해둔 이름이 있어? 잊고 <웃음> 말고 요 며칠 불꽃에게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단다. 이 땅에 뿌리내린 역사와 기원, 신화와 전승. 그 안에는 태고적부터 우리를 목격한 인류가 신인이 악마니 하며 붙여둔 이름들도 여럿 있더구나 그 중에서 이 어미의 마음에 들었던 건 아스모데우스 세격을 상징하는 마신의 이름이지 그러니 잘 들어드려 막아야 이제부터 네가 따르게 될 어미의 이름이니까 <웃음> 이거 다도라고 <놔 놓으라고>! 조용하게 <웃음> <웃음> 뭘 하나 했더니만 몰래 기어서 도망칠 생각이었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네가 가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고 있으니까. 아, 알아서? 설마 벌써 에리가! 그래. 동굴의 대기로 느껴지는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약탈점 놈의 냄새가. <웃음> 잘 찾아오고 있구나. 길을 잃지 않게 이끌어준 보람이 있었어. 환영 인사를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 맡겨도 되겠지, 데뷔촌 그럼, 누님! 아주 성대하게 반겨주지 저번처럼 폭주하지 않을게 누님을 반드시 어머니의 방으로 데려가게 할 테니까 정말이지, 믿음직스럽구나 그럼 나는 그 순간이 오길 기다리고 있으마 에리야! 왜 그래요, 방울씨? 가다가 말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돌아가지 않을래? 너는 느끼지 못할 테지만 일대가 대양의 냄새로 가득 차있어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양왕과 그 수아가 승산이 전혀 없나요? 본신에 비하면 미약한 화신들이라면서요 싸워봤으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 수아 뿐이면 모를까 대양왕까지 있다면 무리야 붙잡혔다간 죽는 것보다 못한 꼴을 당하게 될걸 어떤 꼴이죠?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 안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말해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는 거지 알면서도 한번 물어봤어 네가 그 인간 저수지를 포기할 리 없으니까 잘 아네요 역시 저와 일심동체예요 일심동체는 무슨 내 뜻과 반대로만 움직이면서 됐으니까 계속 하기나 해 언제나 그랬듯이 뒤는 내가 봐줄게 <웃음> 고마워요 방울씨 그나저나 뒤를 봐준다니 말인데 다른 서포터분이 조용하네요 통신이 끊어진 걸까요? 말했잖아 대양왕의 냄새로 가득 찼다고 그만큼 밀도가 높아 외부에서의 개입이 차단될 정도로 그래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네요 그래 뭐 불만 있어? 아니요 오히려 좋아서요 같이 시작한 곳에서 같이 끝을 보게 됐잖아요 잘 부탁할게요 방울씨 이전에 호수 꺼내려 청대한 소화! 뽀뽀! 보여드릴게요 이 흐름을 따라서 아악 빵야! 빙글빙글 그앗! 벌써 잘 따라오세요 그앗! 그앗! 검은 안개 붉은 물거품 거의 다 왔군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응 바로 앞이야 여기만 지나면 재단이 나와 재단이라면 수호자의 재단 말이군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지금 거기엔 모든 세력들이 아니 대항왕과 그 수아 뿐이야 다른 세력들은 반대편의 재단으로 갔어 김가면은 모르는 것 같았지만 이곳 지고의 산맥에는 재단이 두개 있거든 하나가 계승의 의식을 치르는 수호자의 재단 다른 하나가 지금 대항왕이 점거한 밤의 재단이야 팬텀 나이트와 관련된 이 땅에 밤을 부른 의식이 치러졌던 곳이지 18년 전 너희가 아자젤이라 부르는 군단의 총사령관에 의해서 <웃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죠? 오면서 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다른 인간들은 모르면 했어 그리고 되도록 네가 마음을 돌렸으면 했고 하지만 이제는 늦은 듯해서 그럼 알려줄 건 알려주고 가는 수밖에 <웃음> 못말리겠네요 정말 자꾸 뒤로 다른 꿍꿍이만 그러는 너는? 너도 낱말할 처지가 아니잖아? 애당초 내가 누굴 닮아서 이런 성격이 됐는데? <웃음>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함께 지내온 지도 18년 서로 비슷해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웃음> 왠지 부부 같네요 부부는 닮아간다고들 그러잖아요? 취소야, 전혀 닮지 않았어 그런 닭살 돋는 부부는 특히나 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가족을 구하러 <웃음> 알았어요 갈게요 우리가 원하는 가족을 구하러요 파도를 박차고 <웃음> 성대한 수업 드릴게요 <웃음> 타이밍을 맞춰보죠. 바퀴 차로. 하도를 박차고. 마까지 태워주지! <웃음> 왔구나, 약탈자놈올 줄은 알았지만 당당하게 정면으로 올 줄은 몰랐군. 어차피 당신들의 영역이잖아요. 숨어서 들어와도 들켰을 테죠. 그런데 당신 뿐인가요? 당신의 누님도 같이 계실 줄 알았더니... 누님은 준비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 전까진 네 상대는 내가 맡기로 했지 그보다 궁금한 건내 가족이 아닐 텐데 네 가족의 행방이 궁금한 거 아니었나 가신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수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웃음> 애달프냐? 애달프겠지? 그렇다면 날 쓰러뜨려 보아라 내 누이를 약탈해 갔을 때처럼! 전동처럼 그리고 분수처럼! 미끄러지며 쏠게요. 잘 따라오세요. 이 녀석. 지난번과는 다르군. 더 강해진 건 아닌데. 공격의 합이 정밀해졌어. 싸웠던 친구와 화해했거든요. 전처럼 손발이 안 맞는 일은 없을 거예요. <웃음> 그래. 그렇게 나와줘야지. 덕분에 필요 없어지지 않았군. 준비해둔 환영 인사를 떠내도록 하마. 보염 위상. 하지만 그건 이미 봤어요 그 정도로 절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녀석이 아니야 재단 쪽을 봐 재단에서 한계가 거쳐나간 곳에 저수지? 저수지예요? 헬리에요 들리면 눈을 떠봐요! <웃음> 당신 저수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무슨 짓?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내 누이가 당한 짓을 그대로 해줬지! 너이란 독의 당에 스스로 죽음을 택했듯이 똑같이 오염위성이라는 독을 심어주었다! 동맹의 장난감이라 그런지 튼튼하더군. 원래라면 지인직에 망가졌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시간 문제다. 제때 정화시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참고로! 날 죽여도 오염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누님도 같이 독을 보태셨으니까! 그러니 무력하게 약탈당해라! 꼴사넣게 발버둥치며 익사하는 거다! 방울씨, 정화할 수 있겠어요? 가능은 해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동안 너 혼자 버텨야 하는데 괜찮겠어? 그럼요 사랑의 힘이 있는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틸게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구해주세요 그 성대한 소화 태워주지. 보여드릴게요 둘이서 하나예요 자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더 해봐라 더 가족을 구하려면 더 해보란 말이다 그, 역시 저 혼자로는 무리군요 그래도 시간은 벌었어요 이제부턴 바톤터치예요 <웃음> 이 빛은 전물방울이 내 독을 숨화시키고 있어 이게 누님이 말한 어머니의 눈물 약해졌어. 지금이에요. 모아둔 마탄을 한 점으로! 축수를 사이로 내 핵을... 환각을 실체로 만드는 돌이라 했던가요? 화신의 몸을 유지하는데 그 돌이 필요하다 들었어요. 그게 오염이 풀리면서 보인 건가? 짧은 순간이었을 텐데 대단하군. 과연 나를 약탈할 만하다? 그래도 누님과의 약속은 지켰다. 결과적으로는 내 승리. 한계로 돌아갔군요. 다시 돌아올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데 자신의 승리라니. 어째서. 아, 아, 아휴. 그 망할 촉속에 멀... 말... 저수지! 깨어났나요? 어? 에, 에리야, 너 언제 왔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어... 어... 너도 무사한 것 같네. 다행이야. 그리고... 고마워. 날 구해주러 와줘서... <웃음> 가족이라면 당연한 걸요. 또 감사라면 방울 씨한테도 하세요. 오히려 저보다 더... 우와... 물방울이 붉은색으로... 바, 방울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안돼 네. 도망쳐 함정이야 처음부터 이러려고 <웃음> 잘해줬구나 나의 동생 네 덕분에 무사히 의식이 이루어졌단다 여기는 밤의 재단 밤의 어머니를 부르기 위한 장소 그곳에 지금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으니 드디어 잠겨있던 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도다 설마 유도당한 건가요? 일부러 방울씨가 힘을 쓰도록 그렇단다 그런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아, 어서 내 것으로 삼고 싶구나 어서 하나가 되어 어머니의 이름을 <놀람> 해리, 서둘러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처음 계획했던 대로 호수를 열게 함선으로 너와 저수지를 보내줄 테니까 방울 씨는요? 방울 씨는 어쩌고요? 말했잖아 뒤는 내가 봐준다고 안녕 잘가 방울 씨!